青鬼 이름 그대로 온몸이 시퍼런 일본의 괴물입니다 일명 블루베리 같은 색깔을 한 전라의 거인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지랄이 풍년이죠 동명의 게임에서 파생된 게임 원작 출신이며 거의 상등신에 가까운 등신 같은 비율 호수처럼 맑고 고운 새초로만 눈동자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람만 보면 미친듯이 쫓아다니며 추격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붙잡히게 되면 그대로 금살 아오오니의 생활양식이 되고 맙니다 영화에선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상대방을 깨어내는 소름끼치는 스킬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웃음> <웃음> <어이>, 다긁로더 긁어 <같이. 웃음> 때부터 하는지까지 오지게 비호감 어디서 씹다 뱉은 껌처럼 생긴게 전라의 몸으로 스토킹을 싸지릅니다 심지어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인 주제에 총 등장 시간이 고작 2분 30초 컵라면 하나 끓일 시간도 채우질 못하죠 대체 이 작품은 무엇을 위한 영화이며 여긴 어디고 저는 누구인 걸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음. 진저 브레드는 영국과 미국에서 유래된 생강으로 만든 전통 쿠키입니다. 이걸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진저 브레드맨이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동명의 동화가 탄생 그리고 이를 모티브로 한 게임이 바로 쿠키런 시리즈였죠. 이처럼 진저 브레드맨은그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인해 다양한 2차 창작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호러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심지어는 진저 브래드가 살인마로 등장하는 저예산 호러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 역시 이러한 진저 브래드맨의 또 다른 버전인데요. 바로 그림 형제에 등장했던 사샤 납치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진저 브래드맨은 무려 진흙 베이스입니다 일단 쿠키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몹시 충격적이죠 심지어는 등장과 동시에 사샤의 눈코입을 강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목구비가 사라진 사샤와 그 뒤를 알짱거리는 진흙 괴물 만약 지옥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느낌 아닐까요 다음은 케빈 스미스 감독의 1999년작 도그마에 등장했던 쉿 데몬입니다. 쉿 데몬. 왠지 이름부터가 똥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새끼 진짜로 똥의 악마였죠? 골고다에서 죽어간 시체들이 썩어 만들어진 역대 최악의 배설물 악마. 일단 태생이 똥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출몰하고 등장과 동시에 악취가 장렬 미간의 주름을 센터로 끌어모아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똥똥 어리 응? 보기만 해도 각막이 썩는 것 같은 비주얼 깡패인데요 단전의 기운을 받아 전투력도 극강이며 음. 로켓 주먹 대신 똥주먹을 발사 사방천지에 똥치를 해제끼니다 왠지 스치기만 해도 똥톡이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대체 이런 새끼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 쾌변을 부르는 전설의 똥괴물 이런 쉿 데몬이었습니다 우와! 사이클롭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입니다 영어 표기명은 사이클롭스 전승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괴랄찬 비주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시선강탈 신스틸러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you disgust me. Uh. Got something to Move! Oh. 그 중에서도 나단 주런 감독의 1 9 5 8년작신밧드의 일곱 번째 모험에서는 역대 영화를 통틀어 가장 화끈했던 상남자 키클롭스가 등장합니다. 맞박에 달려있는 거대한 외뿔 오돌도돌한 적갈색 피부가 각막을 후려치며 허리 아래쪽으로는 염소다리를 장착 묘하게 사실적인 털의 질감이 왠지 모를 찝찝함을 더해주었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모닥불 인간장작구이 인간들을 사냥할 땐 나무를 뿌리채 뽑아 흔드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줍니다. 스톱모션의 대가 레이 헤리 하우젠이 만들어낸 역대급 크리처 괴수의 디자인부터 손수 작업한 스톱모션까지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정신이 느껴지는 최고의 걸작이었죠 참고로 레이 헤리 하우젠이 참여한 신바뜨 시리즈는 총 3편이며 작품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크리처들이 등장 관객들을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환상의 나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옛날 옛적 아날로그 매니아라면 강력 추천 다음은 저예산 삐크 포럼을 본야드에 등장했던 푸들 좀비입니다. 말 그대로 좀비의 피를 핥아먹은 귀여운 푸들이 좀비가 된 것인데요. 보는 이들을 벙치게 만들었던 충격의 등장신 영화 속 등장인물들 또한 벙찌긴 매 한가지였죠. 사실 이 아이는 시체 보관실의 관리인 할머니가 키우던 쪼꾸미 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좀비들의 습격으로 인해 관리인 할머니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후 흉악한 비주얼에 좀비로 부활 결국 그녀가 기르던 푸들마저 주인을 따라 좀비가 된 것이었죠. 머리에 달려있는 새빨간 리본이 킬포, 꼴의 좀비랍시고 흉폭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역시 개는 개일 뿐 결국 세상 귀염뽀짝한 개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알고보니 꽤나 영리한 친구였네요. 랭커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거대 육식 괴물입니다. 다소미르 행성의 토착 생물이며 5 m 가 넘는 거대한 체구에 단단한 피부 큼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는데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6편 제다이의 귀환에 최초로 등장 자바헛의 부활을 한입에 집어삼키며 화끈한 첫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제다이로 각성한 루크 스카이워커와 운명적인 맞장을 뜨게 되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체급 차이와 어마무시한 괴력으로 루크를 절명 직전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흉악스러운 외모와 달리 지능은 상당히 높은 편 고양인 다소미르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길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부고브 보바펫에서는 보바의 비밀병기로 등장 거대한 드로이드를 상대로 접전을 펼쳐보이며 똑띠한 개인기를 선사해 좋었었죠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스타워즈 세계관 랭커는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던 최고의 크리처 중 하나였는데요 그 독특한 캐릭터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바허시 기르던 애완동물에서 시리즈의 아이콘으로 폭풍성장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대성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역시 사람일 아니 괴물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슈가 플럼 페어리 직역하면 눈깔 사탕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요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 특성상 이럴리는 만무 안타깝게도 이번 주인공은 역대 최악의 비주얼 깡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명 발레리나 덴타타 빛바랜 금색 드레스에 발레 슈즈와 투투를 착용한 10대 중반의 발레 유망주입니다 검은 머리를 곱게 빗어 올백으로 세팅 단아하고 깔끔한 미모가 돋보이는데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눈 코가 없다는 것 심지어 얼굴의 80%가 죄다 아가리며 실성 장어의 주둥이를 그대로 빼봐 날카로운 이빨이 겹겹이 늘어서 있는 지옥같은 면상을 자랑합니다 총 등장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 정말 미세하기가 격하게 짝이 없지만 임팩트 하나만 놓고 보면 동급 최강이죠 이후 백발마녀 외전에서도 이를 차용한 크리처가 등장하는데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미친 짝짓기 척추를 타고 올라온 짜릿한 전율이 후두엽 언저리에서 스파크를 조집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진격의 몽타주 신스틸러요 적어도 이정도 비주얼은 돼줘야겠죠 다음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특수 감염체 엑스큐서너 마지니입니다. 일명 처형자 마지니. 덩치 큰 인간에게 플라가를 기생시켜 만들어낸 거구의 감염체인데요. 여기서 마지니는 아프리카의 수아 힐리어로 악령들을 의미하며 바이오하자드 5편에 등장했던 아프리카 지역의 플라가 감염체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레지던트 이블 4편에서 최초로 등장 무지막지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요? <목소리> 얇은 포대를 뒤집어 쓴 후줄근한 자태 온몸 구석구석에 큼직한 쇠 못이 박혀 있으며 다부진 근육질 몸매에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옷차림만 놓고 보면 섹시가 뽀짝 이랄까요 영화 속 주력무기는 집채만한 도끼 강력한 도끼날을 이용해 무엇이든 힘차게 썰어버리고 반대쪽에 달려있는 미트 파운더가 묵직함을 더해줍니다 썰고 자르고 뭉개고 부수고 전투력 하나만큼은 말 그대로 역대 급이었죠. 레지던트 이블 5편에서는 한꺼번에 두 마리가 등장 앨리스와 에이다를 상대로 박력 넘치는 전투씬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강탈했던 극강의 존재감 맨몸의 앞치마가 로망이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는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우주 괴수입니다. 화려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오색 찬란한 몸통 불가 사리를 쏙 빼닮은 자연 친화적 피지컬에 몸통 한가운데는 커다란 눈알이 야무지게 박혀있죠 원래는 우주를 떠돌면서 별들을 지켜보는 평화로운 존재였으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미국인들에게 생포 실험체로 갇혀 지내며 지구인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 왔는데요 이후 실험실이 폭파되며 탈출에 성공 눌러왔던 복수심을 마음껏 표출 하며 본격적인 파괴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온 괴물답게 번식력도 우주 역대급 한꺼번에 수천마리의 새끼들을 낳아 사방천지에 마구 뿌려대는데요 이렇게 뿌려진 새끼들은 맨투맨 포지션으로 인간을 습격 얼굴에 달라붙어 상대방을 숙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무려 스타로 본체에게 직접 조종당하며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든 분열체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모체와 공유 몸은 여럿이지만 정신이 한 하나로 연결돼있는 신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열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체의 크기도 덩달아 커지고 모체가 아야하면 분열체도 아야 단체로 비명을 싸지르는 장관이 펼쳐지죠 제임스건의 패기가 느껴지는 B급의 대향연 약반 캐릭터들의 까리한 조화가 놀라운 시너지를 이루어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 불가사리의 습격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 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